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갓 신내림 백마장군 주원입니다 주현입니다. 갑자기 갓이라는 단어가 없더 갓갓 해줘야 돼. 왜냐면 네. 내가 한 3, 4년, 5년은 이렇게 <웃음> <웃음> 말을 잘하니까 오래된 무당인 줄 알아. 아 진짜요? 응. 음. 신기하고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도대체 몇 살이세요?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선생님 뭐 뭐몇년 차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 음, 뭐, 음. 그건 뭐, 그건 뭐. 네, 이번에 음흥. 저희가 <웃음> 한 분을 가져왔는데 음. 2분의 사주 한번 봐 주세요. 한 분. 음. 아, 근데 뭐, 이 여자, 이 여자는 좀 네. 답답하다. 뭐, 뭐 상황이 답답한 건가? 상황이 그럴 수도 있죠. 이 여자는, 아... 살면서 뭐 되는 일이 잘 없었나 봐. 음, 맞아요. 그치? 이 여자는 이 머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인데, 조금 끼가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 조금 놀아놨다 좀 얘기가 나와. 맞아요. 그치? 형편이 어려웠으면 크게 놀아나는 거고 조금 잘 살았다 싶으면 그냥 조금 뭐 공주처럼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음. 여자가 어,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음. 뭔가 어, 사회적으로 뭔가 어, 남이 주는 지식으로만 갖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FM으로 조금 그냥 교과서 위주로 사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속기도 좀잘 속을 수 있고 또 배신에 또 많이 당하고 조금 박복한 팔자다. 근데 이게 어릴 때 팔자가, 네. 어, 조금 부모덕을 받냐안받냐의 봤냐, 차이가 좀 크고, 음. 어, 그리고 배우자국도 좀 없고, 음. 어, 뭐 늦게나마 뭐 누구를 좀, 그러니까 일부 종사가 힘들고, 음. 그렇지 않아? 시집을 여러 번간 거야? 한번간 거야? 뭐몇번간 거야? 아니요, 간. 아직 공식적으로는 결혼을안 하셨습니다. 미혼이야? 네. 아. 근데 누구를 만나도 연결고리가 좀 짧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구속당하든지 아니면 뭐 연결고리가 안 되든지 아니면 남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든지 뭐 어떤 로맨스는 있었다고 하는데 뭐~ 네, 뭐~ 있었어요. 로맨스는 좀 많았다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인신고만 해야지 여러 남자랑 조금 살았다 이런 소리를 음. 할수 있는 거지 이런 이분은 그냥 사주팔자가 조금 씁쓸해요 씁쓸하고 지금 현재도 뭐 좋다고 볼수 없고 답답하고 아~ 그냥 좀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뭔가, 뭐, 뭐, 입맛도 없고, 뭐, 밤잠도 잠못 이루고, 약으로 조금 연명하거나, 뭐, 그게 우 울증약이 됐던, 무슨, 뭐, 신경 안정제가 됐던, 뭐, 약을 조금 연명하거나,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니까, 러 어, 우리가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게꼭안 치우는 것만은 아니거든. 그치? 근데 조금 사주적으로 좀 게을러. 그니까 러 뭐, 안 치운다기를 떠나서 좀 공주가다. 조금 그렇다고 볼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좀 없다. 맨날 그 밥의 그나물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뭐, 그냥 안쓰러운 인생이야. 뭐, 뭐, 가 뭐가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이분은?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음. 이분 성격은 어떠신 것 같아? 요니 아, 얘기했잖아. 뭐, 약간, 이게 뭐, 안 치워서 게으르다기 보다, 아. 그냥 조금,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거나, 좀 불만을 터뜨리거나, 그냥 조금 뭐, 어, 상황상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 뭐, 어,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될까? 뭐, 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했어. 나는 힘들었어.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지, 사실상 좋은 기회가 와도 좋은 줄 모르고 안 잡았다. 그리고 어떤 발전의 기회가 있어도 자기가 어떤 금전의 상황이나 어떤 다른 상황이 됐어서 조금 포기했다. 비켜갔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뻤다라고 또 얘기를 해. 예, 예, 예쁜, 그러니까 공주의 모습, 여인의 어떤 모,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이 여자를 두고 보면은, 넘치다고 볼수 있지만 순 순해 음. 상대는 새끼다, 새끼가 넘치다고 볼수 있지만 이 여자의 마음은 소녀다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겉에서 드러나는 게 누가 그냥 찔러보기 좋은 여자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처럼 누구나 가져보고 품어보고 싶은 여잔데 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는 뭐 거들떠도 안 보는 여자가 되지만 간혹가다 내이년 줄이 있다 하지만 그게 잘안 되는데 본인이. 어 노력을 했다고 보기에는 성격 차이가 많았을 거다. 음. 왜냐면 어, 이 여자가 100% 사람한테 수긍을 한다기보다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금 타이밍을 못 받치고 상대를 어떻게 구슬리는 걸잘 못하고 그냥 그 작정, 몇년 살았는데 난 불행했어. 이렇게 만나봤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난 불행했어. 이렇게 조금 남탓을 좀 한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안쓰럽다고 하기에도 좀 짠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짠하고 그냥 짠한 인생이다. 그래서 이런 분은 이제 뭐 말년에 뭐 비구니 같은 거할수 있죠. 왜냐면 세상 속세가 너무 힘드니까. 그쵸? 뭐 비구니 하시는 스님들이 돌을 닦아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젊어서 그렇게 하면 사실상 무당되는 것도 어거지로 스님 되는 것도 어거지로 많이 시작하거든요. 특히 여승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러 속세를 좀 떠났다. 내가 힘들어서 다른 뭐 세상을 버렸다.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고립돼 있었던 부분도 많았다고 보여요. 내가 고립돼 있었다. 뭐, 뭐 집안에만 있었다. 아니면 외국으로 에외국 넘어가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그리고 외국 남자 만나는 게더 좋고. 아 그래요? 음. 어이, 뭐, 뭐, 뭐, 아, 뭐. 그러면, 그러면 이분 올해는 거의 다 갔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 뭐뭐 뭐 하시는 분인데 뭐 내년에 뭐 있나? 뭘할수 있지 이분? 그냥 뭐 조그맣게 자기 사업이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그냥 사업. 음, 뭘 하면 될까 이분이 뭐뭘 하시는 분인데 오리무중인 분인가지고 와가지고 <웃음> <웃음> 이분이 뭘뭘 뭐, 할까?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냥 조그맣게 뭐좀뭐 뭐 조그만 펜션이나 커피숍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뭐큰 아직 뭐 그렇게 뭐큰 범위의 사람이라고 볼수 없는데 뭘 하신대요? 사업을 어... 하시는 사업이라고 해보단 조금만 장사겠지 음. 크 게는 못 하고 이분이 아무튼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응. 음. 초년은 중년은 말년 중에 언제가 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 음, 그나마 좀. 어좀한 초중년 뭐한 20대 초반 뭐 이렇게 그, 그 그때 20대 20대 초반 한참 음. 빛날 때 한참 아름다운 한떨기 꽃일 때가 제일 낫다 자기가 원하는 걸다 했다라고 그러고 음.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다했다 그러고 음.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뺏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 때문에? 그냥 운도 있고 뭐 자기 박복한 팔자도 있고 여러모로 그냥 내 뜻대로 안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을 축적을 했어도 네네. 남자를 잘못 만나서 뵙기든지 뭐사고하다가 망하든지 음. 뭐 아니면은 내가 뭐누구한테좀 등쳐먹기든지 뭐 이런 게 있겠지. 음. 이분 아까 그거 질문하다 말았는데 그 결혼을 안 했어요. 음. 왜안 했을까요? 본인이 뭔가 좀 이런 선택적으로 하는. 사주적으로요 있잖아요. 음. 이분은 연결고리가 짧아요. 인연의 끈이.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말하는, 여, 처녀가 총각을 만나야 되는데, 네. 그런 연주는 좀 짧고, 남자가 조금 뭔가 있거나, 뭐, 뭐, 가정이 있거나, 이랬을 땐 좀,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길, 게갈 수는 있지만, 자, 자, 콧대가 높았단 말이야. 이, 이 사람의 젊은 날에는 콧대가 하늘같이 높았다라고, 자존심으로 먹고 살았다고 얘기를 해. 그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면서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한두 끝도 없이 많아요. 이한 남자를 만나면서. 그래서 이분은 이분 잘못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사주주로 내가 이, 인연 운이, 인연법이 좀 없는 거지. 없는 거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조상 탓도 하고 사람 성격 팔자 탓도 하잖아요. 음. 근데 이분은 양 가득 두 개가 다 있는 거지. 그럼 이분은 평생 혼자 사셔야 돼요? 음, 아마도. 아니면 은 외국 우리 분이 있잖아. 좀 프리하신 분. 뭐 너의 음. 어떤 지난날이 상관없어. 이런 이런 분들 좀 꼬장꼬장한 외국인을 <웃음> 그것도 꼬장꼬장한 약간 금전에 알뜰살뜰한 외국 남자를 만났을 때는 음. 연결고리가 조금 되지만 음. 말하는 뭐 멋진 남자, 뭐 어, 젠틀한 헬스만 남자를 만나기 위해 헬터스 때는 음. 또 인연고리가 또 끊겨 버려요. 어. 음. 그 자녀는 뭐, 음. 나이가 64세인데 <웃음> 근데 아이가 사주적으로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제, 사주적으로 봤을,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사, 그래도 뭐 자식이 뭐한두 하나 둘 정도는 젊은 날에 좀 이렇게 생산할 수 있었던 사람 같은데, 뭐 그게 뭐 사라진 건지 아니면은 뭐안 가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 없겠죠. 이거 아무튼 이분은 가만히 있어요. 네. 응. 그~ 이분은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말년에는 자기 것만 하고 뭔가 이렇게 살면은 좀 쓸쓸하지 할지. 그냥 사는 거지 음. 그냥 내가 말하면 그냥 내가 내 그냥 내 노후 벌이 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아름다운 날들이 좀 있을까 없지 그냥 누가 찾아와 주면 고맙고 인연이 되면 뭐 감사하고 음. 그냥 스, 좀 쓸쓸한 인생이지 음. 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주적으로 업보가 많다. 좀 팔자가 좀 사납다, 팔자가 외롭다, 내가 잠깐 여러 가지로 복이 없다, 복이, 복이 없는 여자의 특징. 복이 없어요. 음, 복이 없는 사람의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 그냥 예쁜 게 손해다. <웃음> 음. 예쁜 게 손해다. <웃음> 그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응. 누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음. 옛날 배우이신 안소영 배우. 모르시죠? 그럼 출연 작품이. 에마부인에서 나온. 아이고야. 그 역할을 하신 분인데, 에마부인이 1, 2, 3가 많잖아? 1편 하신 분이요 놀랍게도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배우십니다. 그, 1편만 한 거야? 네, 1편으로 뜨신 분이신데. 그게, 그게 끝이야, 그러면? 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거 말고도 비슷한 작품으로 좀 많이 하셨어요? 음. 형편이 어려워서 이걸 했나 보죠?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유행했었다고 해요. 네, 이 그, 그래도 그시대 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이런 거 하기 힘들지. 음, 음. 아이고야, 미인이시네. 음. 네, 근데 기분이 이제 그거 말고도 하려고 하는데 뭘 하신대요? 아니, 다른 역할을 하는데도 음. 전혀 노출신 뭐 이런 거 전혀 관계도 없는데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막 애마부인 이미지 때문에. 사람 배우한테 이거 한번 벗어봐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도망다녔대요. 해외도 나갔다 오고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사업도 해보고 그랬는데 잘안된 거예요. 이 여자의 관상을 보면 어, 뭔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난 달라. 나는 멋져. 이 젊은 날에 그랬겠지. 그래서 아주 어린 날부터 조금 튀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음. 뭐 마을에서 예뻤던 여자. 뭐, 누구, 나를 안 좋아했었던, 안 좋아했던 남자가 없었던, 이런, 이런 자, 많이 가득한 여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굽히는 게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복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어, 현실성이 정말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이쁨을 받고 어려서 살다 보니, 그러니까 뭐 형편이 있든 없든,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다 보니까, 콧대가 하늘같이 치솟았고 또 현실에 나와보니까 나보다 이쁜 애가 많고 나보다 똑똑하고 잘하고 말잘하는 애가 많거든 거기에서 내가 인정하기가 어려웠고 셈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 자기가 이미지를 변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으나 음, 사람들이 찔러보는 어떤 얼굴이기 때문에 네, 결코 어 지금도 아마 80까지도 엠아 부이라고 그러고 죽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이 꼬리표가 굉장해요. 이분은 사실상 내가 봤을 땐 조금 오히려 머리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다른 쪽으로 신여성으로 살았으면 잘될 법한 케이스인데 음. 내가 어 얼굴을 관종 느낌으로, 관종인 거잖아 요즘 요 시대로 치면 그걸로 해가지고 노출이 되다보면서 운이 많이 막혔어요. 운이 많이 막혔어. 그럼 뭐 써재끼기만 한 거지, 벌어서 돈을. 음, 음. 지금도 뭘 해도 잘안 돼요. 그냥 안타까운 삶이야 이분은. 그래. 음, 음. 이분이 미혼모세요? 아들이 있어요? 어 그래 자식이 있다니까. 음, 맞아요. 근데 혼자서 엄두 뭐 키우고 있는데 음. 이분이 그 정도로 뭔가 남자 관계나 뭐 이런 운적인 게 그렇게까지 없었을까요 사실? 이나 이 여자는 사랑을 해요. 이 여자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자기 남자한테 꽤 내조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냥 남자랑 성격 차이가 분명하게 좀 살다보면 드러나고요. 이 여자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는왼간에선 꿇지 않는 성미이기 때문에 공주 대접을 받아야 돼서 결국에는 대접 안 해주면 헤어지는 거고 꽤나 사랑을 했던 걸로 같아 열정적인 여자예요. 근데 그냥 열정적이야. 사람이 음. 어떻게 뜨겁게만 살아. 미지근하게도 살고, 약간 차갑게도 살고, 음. 또 뜨겁다 차갑다 해야 되는데, 음. 어.. 자기가 원하는 바가 굉장히 분명했던 것 같아. 음애은 음. 언제 났대요? 2 0대 낳은 거 아니야? 3 0대 났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애가, 잘 애가 지금 많이 컸어요. 음. 지금 애가 20살이 넘은 것 같아요. 음.. 어, 그 20살이 넘어서도 한 30점이 된 거네. 아무튼 음. 자손이 있는 사주거든요. 음. 음. 이분 아튼그 음.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음... 이제 나왔어요. 음. 이제 나와서 음. 옛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음. 그럼 방송 활동은 요구하고 이제 더 이상 많 음. 아니 아름... 이, 그쪽으로 시작을 했으면 아름아름 짤막 드라마는 해요. 음. 아름아름. 음. 근데 딱지는 어디 안가지. 아름아름 짤막 드라마는 하는데 자기 자신을 만약에 아줌마 캐릭터로 잡고 들어가면 네. 부잣집 사모님의 아줌마 캐릭터로 들어가면 많이 우울감에 시달려요. 원래도 우울증이 있고 원래 공황장애도 있고 뭐 자기가 뭐 약을 조금 달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기가 지금도 조금 현실성 떨어지고 잘 나간다고 생각해. 어머 언니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막 이런 스타일인 거지. 아직도요? 응. 응. 아... 겸손하지 않아.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짠나다고하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안 됐다고 해도 또또 위로해 주기도 좀 그렇고 좀 어떤 면에서는 철딱성이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고 어떤 면에서는 또 여자치고는 좀 불쌍하고 왜냐면 참 노력하고 안 하고 사는 여자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여자가 많은데 또 그러기에 비해는 또 밝고 좀 그렇죠. 근데 타고난 미인이긴 해. 황신에 닮은 것 같아. 누구야? 황신에. 음. 젊어서 나이가.. 황신혜가 나이 먹으면 이러지 않을까?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이번.. 뭐 그래도 좀 좋게 가려면 어, 어떤 걸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아들 내조 잘해서 며느리 잘 받아가지고 그냥 금전으로 먹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이 나이에 그냥 방송 데뷔해 봐야 네. 그냥 M.A.V만 뜨는 거지 뭐 <웃음> 그렇지 않나? 안타깝다. 내가 봤을 땐 그런데 그냥 그냥, 이, 나이 드신 이 나이 때 아저씨들 마음만 불사지르는 게 되는 거지. 왜냐 지금도 이쁘니까. <웃음> 불사지르. 그잖아. 그 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또충분떡거리는 남자가 많아지고 또 구설에 오르거든요. <웃음> 이, 이, 근데 이 여자 방송 타면 짤막 드라마만탈수 있는데 옛날에 과거가 자꾸 노출이 된대요. 음... 그 옛날 에이 여자의 어떤 나쁜 짓도 있을 거 아니야. 횡포. 어떤 뭐이 사람한테 뭐 당했던 어떤 그런 것들. 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추락할 수 있어. 근데 음, 뭐 이런 사람들 치고 악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마 내년 수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뭐 드문드문해도 구설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압박감을 받을 것 같아 근데 방송 출연은 아름아름해요